메이크업 하세요? 메이크업 끝났어요. 아니 너 쌩얼 아니에요? 대충, 아, 대충 했어. 어 쌩얼이잖아. 대충 했어. 기본만 기본 <웃음> 근데 그 쌩얼이 <쇠물이> 반짝 있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 원래, 야쟤 원래 빛이 나잖아, 몸에서. 흘렀다봐요. 깜짝 놀랐네. 몸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. 강릉, 방면, 오른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강릉, 방면, 오른쪽 도로입니다.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세요. 왜 이렇게 많아, 여기? 지금 미리 와 있는 사람들. 서핑하러 온 아, 사람들. 좋았죠. 아 아, <웃음> <웃음> 이건어거 뭐야? 플레인 요거트. 아이스크림. 아이스 k i t 숭하다 그게 그렇습니다. 네. 네. Thank you. 어떤 걸로 언니 이제 끝났죠 아! 상 네. 맡겨주세요 자 이거 받아주고 봐주시면... 우리 슈트는 지퍼가 들어 가는 백쉽 스타일이에요 사용하실때 지퍼가 들로 가게 하고 써피이 로고가 가슴을 치요 아! 발 뜨거! 아! 뜨거! 뜨거! 한식가? 응. <웃음> 더워 더워 더워. 아 오셨을까요? 어? 방송 진행해도 괜찮아요? 네. 네. 네.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쌈핑을 도와줄 쌈핑장가최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. 먼저 쌈핑하 안수정 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모두 뒤로 와서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. 넘어서 타는 중 핑크 너무 예쁘다내 어, 색이지? 어. 아, 나목 깎으러 가. 어? 나목깎 손잡이는 그쵸? 위에서 아래로만 잡으세요. 손가락 넣지 마시고.